고령의 노인이 목욕탕 열탕에서 구강출혈 및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17호 토대로 연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보험기간 중 목욕탕 내의 열탕이 엎어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주장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에 의하면 사망과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상세불명의 심정지, 사건, 사고, 확인원 및 구급활동일지, 목욕탕 내 목욕을 하던 중 열탕에 엎어져 사망, 목욕을 하다가 쓰러짐 구강출혈,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도 자연사한 것으로 내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당의 보험계약의 면책규정으로서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어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쟁점은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던 고령의 피보험자가 열탕에서 사망한 것이 재해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사망과 연관지을 만한 외부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서에서도 자연사한 것으로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고령인 경우 심혈관계 혹은 내혈관계 질환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돌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으므로 특별한 치료 병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비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또한 경험칙상 일반인의 경우 목욕탕 열탕에서 사망하기 어려우므로 피보험자는 확인되지 않은 지병을 원인으로 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외부적 요인이 일상적인 것즉 목욕이라면 이는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보험약관상 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 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가 없습니다. 조정례 지적 우정사업본부는 의무 기록으로서 입증하여야지 위와 같이 단순히 상상만으로 주장한다고 중대하고 직접적인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사망하였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입니다. 아래 적시한 판례 등에 따르면 중대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부 요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망인이 만취 후에 열탕에 들어갔는지와 장시간 열탕에 몸을 담그고 있었는지 여부 등 복극자의 진술 등이 필요하고 열탕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고령의 망인이 입수할 경우에는 갑자기 심장 및 내열관이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의무기록상 기왕 질환이 없으므로 적어도 외상 기호도는 4,50%로 보입니다. 관련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